응? <웃음> <웃음> 바쁘잖아 빨리 가서 투표해야지 서둘러 우리 제롱스 준비물은 다 챙겨왔나요? 준비물이 있어? 너 준비물 안 챙겨왔어? 신분증 어. 어. 재롱이... 아니,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? 제롱이 <웃음> 신문증 챙겨왔어? <웃음> 누나 그럴 줄 알고 제롱이 신문증 대신 챙겨왔어 제롱을 다 챙겨왔어 제롱이 신분증, 재롱이 신분증. 재롱이 신분증. 재롱이 이거 대출하면 제롱이 투표할 수 있어요? 나이가 안 돼서 안 돼요 <웃음> 아, 그런데 네. 몇 살부터 저기야? 그것도 몰라? 19세? 몰라? 20살 아니네? 야 제롱아 너더 너 커야겠다 한참 더 커야겠네 기다려야지. 끝난 기다려야지. 가자. 재롱이 투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 맨머리였는데 투표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뚝 서있으면은 약간 위험한 거 아니야? <웃음> 어? <웃음> 진짜 전혀 생각 못한 그런 건데. <웃음> 어, 나는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. <웃음> 아, 이게 창의력이 어. 좋다. 일부러 인색으로 묶었구만 <웃음> 인색도 저건 거의 그거잖아 운,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때 <웃음> 청팀 백팀 에 백팀 저기야 근데 아까 그분은 재롱이 얼굴 보고 알아봤을까 너 이름 보고 알아봤을까 내 이름 <웃음> 그 나도 근데 어내 이름 하긴 내 이름 보면 알아보려는 해가지고 아니면은 제롱이 목걸이 보고 알아봤을 수도 있어 어? 신빙성 있다 <웃음> <웃음> 가장 합리... 놀... 아, 알아봤어 <웃음> <웃음> 제룡 그럴 땐 너가 그냥 입가에 미소를 찐채한 번씩 한번 웃어주면은 이제 어? 기절하는데 <웃음> 누가 기절해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제롱이를 <웃음> 만났는데 제롱이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씩 어, 하면서 웃으면 얼마나 이쁘겠어 얘도 어. 그런 체질은 아니야제롱이가또 어, 사교적인 타입은 아니야 <웃음> 그래서 아는 척 해주면 또 그냥 어. 또막 낯도 <웃음> <또> 많이 가리고 맞 <웃음> 아는 척하면 좀 저기한 스타일이야 <웃음> 아 웃겨